네 안녕하세요. 우무천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아, 올봄에 지목당에서 선물 받은 아, 고수홍차입니다. 아, 올봄에 다른 차를 사면서 사은품으로 받은 것인데요. 100년 아, 고수홍차라고 되어 있습니다. 약 80g 정도를 제가 받았습니다. 아, 이 차의 특징은 아, 보시는 바와 같이 어, 엽저가 상당히 검은색을 띈 그러한 아, 홍차입니다. 보통 홍차의 색깔이 짙은 갈색을 띠는 것에 비해서 이 차는 아, 고수 차엽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아, 거의 검은색을 띠고 있습니다. 예, 끓는 물로 빠르게 세차한 역조의 머시물입니다. 아, 올해 바로 만든 고수 홍차이기 때문에 잎사귀가 금방 물에 불어났고요. 어 이제 약간 짙은 갈색을 띠는데 어, 탐배향이 마치 무이암차와 홍차의 중간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어, 첫 풀을 우렸을 때 어, 맑은 탕색을 보여주고, 어, 맛 역시도 약간의 그 암차와 홍차의 중간 정도의 맛을 나타냅니다. 예, 두 번째로 약 1분 정도 우렸으니 조금 더 짙은 탕색을 나타내고요. 이제 암차의 맛보다는 홍차의 맛으로 약간 더 치우친 그런 맛이 나타납니다. 3포째이어서는 이제 완연한 그 홍차의 아, 붉은색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. 어, 맛은 상당히 부드럽고 예, 단맛이 아, 베이스로 깔리는 것이 홍차라기보다는 약간의 그 진연 암차와 같은 맛을 느끼게 합니다. 어, 한번더 1분 정도 우렸을 경우에는 어, 마치 그 홍차와 보이차를 병배한 것 같은 맛을 아, 나타냅니다. 엽조도 상당히 큼직큼직하고 예, 통통한 것이 잘 제다 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상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어, 지목당에서 나온 백년 고수 홍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